예를 들어서 욕실 쪽에 괜찮은 게 빨래바구니가 괜찮으니까 빨래바구니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래바구니가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들께 아이템모아라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에서 아이템모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주시면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일단 이 사이트를 보고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내용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어 상품을 무조건 메인 화면에서 좀 골라서 본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쇼핑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 카테고리별로 오늘 올라오는 대표 키워드들, 요런 것만이라도, 요런 것만이라도 여기에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서 바로 사,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상품을 아이템 여기 있는 도매 사이트별로 좀 추천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그런 추천하는 상품들을 좀 진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욕실 쪽에 괜찮은 게 빨래바구니. 아가가 괜찮으니까 빨래바구니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래바구니가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해당하는 상품을 보려면 가격을 보려면 가격이 회원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렇게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포탈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가기,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템모아에 회원가입을 하면 한꺼번에 여기에서도 회원가입이 다 되고 인증을 한꺼번에 할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 토스 같은 거죠 내가 한 번만 가입을 하고 해 놓으면 은 내가 등록해 놨는 핸드폰이랑 이 인증 정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모든 은행사 정보들을 다 모아 가지고 한번 한꺼번에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랑 내 쇼핑몰을 등록을 해 놓고 이런 회사들에게 한 번에 입점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은 너무 편하게 우리가 가격 확인도 할수 있고 회원가입도 해 가지고 볼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점은 해당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아이디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로그인 해가지고 이거 이 가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 부, 귀찮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유사한 상품 같은 경우에 또는 이 유사 키워드 이 빨래바구니라고 검색했을 때 유사 검색어들을 아래쪽에서 볼수 있으면서 클릭을 해가지고 상품을 볼수 있으면은 좀더 다른 키워드로 비슷한 상품들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어, 향후에는 좀 디벨롭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조금 놀라웠었던 거는 저는 종합몰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어, 저만 해도. 그치만 또 동해, 도매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도매몰들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맵들도 정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이템 모아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상품 소싱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상품들이 검색이 잘 되는 게 있고 또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고 이런 모든 사이트들이 다 재고 관리가 참잘안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재고 관리 부분도 연동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쇼핑몰에 오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씩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우리나라 국내 쇼핑몰들의 사이트에서 도매 상품들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아이템 모아도 한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도매 사이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이템 모아 혹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은 제가 어 영상 하단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문의 사항들 남겨주시면은 아마 답변을 친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도매 사이트들 어, 아시기가 우리가 찾기가 또 힘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네 어, 가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아이템 음, 상품을 도매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찾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